Thank <music> you. 방금 보신 글자는 예의였죠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동방에 예의를 지키는 나라가 있으니 그리고 의를 지키는 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예의를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쓰기만 할게 아니라 뜻을 알면 훨씬 더 달라지겠죠 보일씨입니다 보일시는 원래 제사상 또는 제단을 뜻하죠 그리고 옆에는 원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원래라고 해봤자 지금 쓰는 그 해석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콩시로에요 콩 요거 밑에는 제기두자죠 콩두자라고 흔히 말하지만 실은 제기두자 제기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요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겁니다 수확을 해 놓은 콩을 즉 내가 얻은 바에 대해서 재단에 올려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의 핵심 정신은 감사 동방 예의주국이란 것은 동방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들이란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뜻이죠 인사 잘하고 존댓말 잘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의 핵심은 감사고 이걸 벗어났다면 나머지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게 지켜졌다면 나머지가 좀 소홀해도 본질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죠 그러나 원래 모양은 이거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구불곡자로 생각하면 안되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그 다음에 한번 의자를 볼까요 요거는 양양자 원래 양은 이렇게 뿔이 있고 눈, 코 양양자가 들어가는 모든 문자는 다 좋은 뜻이고 착한 뜻이고 이익이 되는 뜻입니다 착할성자 기를 양자, 상서로울 상자, 오를 의자 등등등등. 양은 우리 민족이 키우던 목축계의 대상이기도 하고 재산의 상징이기도 했죠. 재밌는 것은 요 나자. 나는 무엇인가? 여기 옆에가 창과자죠. 나라는 것은 지켜야될 존재였어요. 적으로부터도 지켜야 되지만 범죄로부터도 지켜야 되고 욕망으로부터도 지켜야 되고 탈선으로부터도 지켜야 되고 그런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한 의미, 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을자가 들어가는 것은 약간 거친 것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맹자께서 바로 의를 많이 주창하셨어요. 맹자 이 예는 공자님께서 그래서 우리 동양의 철학에 핵심되는 두 글자라면 예와 의 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거칠어지면서 이 예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즉 감사의 촉수가 둔해지기 시작하자 맹자는 좀더 강력한 자극을 표현한 거죠. 의 지켜라. 그 대신 은은 함부로 쓰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치에 맞게 요 리라는 것은 여기는 바로 임금왕이 아니라 구수록입니다. 글씨 속에 들어갈 땐 이걸 점을 생략합니다. 그렇다고 임금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속리 라는 뜻으로 쓰여요. 마을리 자지만 글씨 속에서는 그래서 구슬의 속, 꾀여야 법이죠. 그래서 이 자가 들어가는 모든 말들은 내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또 주변에도 좋은 유익한 그런 행위를 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 우리 민족의 성리학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토대죠. 오늘은 동방예의제국 중에서 예와 의이 두가지 정신의 뜻을 알아본 셈이 되겠네요.